안녕하세요. 임재화동행입니다. 어, 오늘은 비밀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자들의 특징은 주님과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요 은밀한 교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의도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말씀 불멍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이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그종 대원자들에게 게시하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신다. 나는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이다. 이는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누가 은밀한 곳에 숨어 내가 볼수 없도록 할수 있느냐. 이는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이는 여호와의 이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의 일부를 주고. 아멘. 하나님이 뛰어난 지혜와 통찰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그의 선한 목적에 따라 그의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의 완성을 위한 계획으로서 만유,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비밀이 어떻게 계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알려졌는지 이전 세대에는 그 비밀이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은 성령에 의하여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연자들에게 계시되었으니그 비밀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몸의 지체가 되어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하심이요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으로 보게 하려 하심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내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자선이 은밀한 중에 행하여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날 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왕이 꾼 꿈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깊은 일과 감추인 일을 계시하시고 흑암에 있는 것을 아시니 빛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다른 신을 섬기는 온갖 악한 짓을 할 것이니 그날에 내가 틀림없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다.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비밀에 쌓여있는 동산 담으로 둘러싸인 동산 비밀스런 샘물이어라.할 일 없이 쏘다니며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남의 비밀도 쉽사리 털어놓으니 입방아 잘 찢는 삶과는 가깝게 지낼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과 저희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봐야 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위대하다.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나라들 가운데 전파되셨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계시되었다이 비밀의 영광의 풍요함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리기로 작정하셨으니 이 비밀은 바로 너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격려를 얻고 사랑으로 연합되어 그들이 확실한 확실한 깨달음을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므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 이는 그가 성령 안에서 비밀을 말하기 때문이다.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나의 복음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러하리라. 너는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이다. 네가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나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많은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못된 짓만 일삼던 자들은 여전히 그런 짓을 계속 할 것이다. 이 못된 자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슬기로운 이들, 곧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려 한 이들은 이 비밀을 깨달으리라.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시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므로 세상은 그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세상이 그를 볼수 없고 알 수도 없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를 아는 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날의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여러분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은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오랫동안 비밀로 감춰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언자들이 이미 말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소식은 어디든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단한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히 있으시기를 빕니다. 아멘 내 뼈가 엮어질 때에도 내 어미 아기 집속 깊이 비밀스레 자라고 있을 때에도 나 거기 있는 것 주님께서만은 알고 계셨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모두 잠들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인즉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홀연히 그렇게 되리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대연자들에게 밝히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리라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지혜롭고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으니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로오신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을 선포할게요. 나의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여 당신의 법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당신께서 아시듯이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공의를 내 마음속에 숨기지 않았고, 당신의 진실과 구원을 전하였으며, 당신의 인위와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여와여 당신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당신의 인위와 성실로 언제나 사역자님들을 지키소서 당신을 찾는 모두 당신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말하기를 여와는 호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시니 당신은 나의 도움이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원수가 나를 향하여 개가를 부르지 못하였으니 이로써 나는 당신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소서. 아멘.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